랑 브이로그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This is from h o r u s k e y Long time no see. I'm so sorry but I love you. 날. 아, 어, 일단 좋은 아침입니다. 아, 좋은 아침인데 아까 좀 안개가 살짝 끼었는데 그래도 할건 해야지. I feel a l i f e I feel alive. I feel alive. <웃음> 어? 아.. 어, 씨 아.. 아아 h o 아.. 아. 뭐안해 여기 야리 냐？아, 나 싫다 진짜 눈깔아 눈깔 을했 지？눈 안깔 아？다음 에는 빼도국 물도 없어. 야 꼬꼬댁 교육 안 시키 냐. 기다려. 나 이거 못 참겠네, 이거. 딱 기다려. 이거 들고 갑니다. 와. 얘가 정신 못 차렸네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피상, 피상, 피상. 도와보는 문자가 닫습니다. 문좀 열어 줘요. 어, 문좀 열어주세요. 레모야 아래 가서 문좀 열어달라 그래. 레모야? 문좀 열어달라 그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놀람> Listen, listen, guys. Listen, guys. Uh, it can be dangerous, but there's the only way. Since I'm on the third f o o r if I jump over here and go to the other side, it's okay. Victorious. 약간 좀아침저부터좀 삐걱거리긴 했지만 결국은 해결을 하는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갬댕, 갬댕 받았을 거야 아, 이건 못 참아 아, 이건 뭐 참겠지 이거 보세요 모든 남자들의 로맨 단백질 그냥 그냥 심어 먹을게요 Samjang, it's d n e Look at this in my mouth. It goes into my mouth. It goes to my mouth. It goes into my mouth. It goes into my mouth. It goes into my mouth. It goes into my mouth. 뭐든지 이게 맛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소고기라는 게 먹을만해요 예. 빵먹을습니다아 어. 역시 아침에는 빵이지 자 아웃백 브레드 이 압박에서 주는 빵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올려서 음이데 아침에 여유예요 아찜식까 끝! <웃음> Let's go, baby! <목소리도> 오늘 운동 끝났고 집에 가서 비즈니스랑 bills, a 거 d I won't stop t t 지치지 말고 야아 운동하고 운동했고 샤워도 하고 <웃음> 어, 실질적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관절에 대한 부상과 더불어 호르몬 부진 때문에 근성장 잘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약간 고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율을 찾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좀 심층적인 근성장에 영향을 미칠 어떤 여러가지 요인을 찾아봐야 된다는게 지금 제 결론이에요 근성장이 잘 되려면 근손실과 그갭 그 차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차이가 많아져야 많아져야 정말 대대적인 근성장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에 근손실 비율이 높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운동 방법이 효율이라 운동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뭐뭐 뭐 섭취량 영양 섭취량 뭐 불균형적인 뭐잠뭐술뭐 뭐뭐 스트레스 이런 것이 이 정도인데 젊을 때뭐 근성장률이 이만큼 높았다면 이 정도는 되니까 근손실 비율을 줄였다. 뭐 프로그램 차이도 있을 테지만 어찌 됐든 뭐 여러가지 환경요인들을 차단해서 이 원래 이 정도였던 것을 낮췄다 하면은 더 많은 근성장을 할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요새 제그 공부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논문도 보면 뭐라고 쓰 있냐면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었을 때의 근성장은 뭘 해도 뭐 높을 것이다. p s exist, a t of m p p There is a possible net protein balance. And over a prolonged period of time, this results on a s s e r t i o n of a contract i m e material and m u s c l e growth. 다시 말하면, hypotrophy, 근비대. 그래서 이 근손실을 최소로 하는 그런 요인들을 찾는 것이 어, 저번에 뭐 젊은 세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테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뭘 해도 이제 높으니까. 네, 저와 비슷하신 분들이나 좀 늦게 운동하신 분들, 바쁘신 분들, 어, 어떤 그러한 어,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는 근성장보다 근손실에 대한 이 비율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이제 들으면 아 그게 맞는 말이네 라고 느끼지만 그때 당시는 몰랐단 말이에요. 어, 한타의 중요한 메타가 상체메타인데 그 상체메타에서 바뀌는 것이 또 챔피언. 아 이런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제가 조만간 부시골프 탑 라이너들을 위한 어, 라인전 개념을 뛰어넘은 운영 야. 아이게 뭔데 이거 야 이거 뭐하냐너야기야이 뭐야, 이거 뭐이뭐 이거 뭐야, 야이야야 뭐야, 이야야야 어? <웃음> <웃음> 자 이제 지금 한 10시 정도 됐는데 벗어보자 아... 오늘의 메뉴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소리 듣고 맞춰봐. 쟤패겟때 빨리 끓여라. 빨리 끓여라. 아 이거 진짜 김치랑 라면 못먹는 사람들 특 잎사귀만 먹음 하지만 진짜 고수 고수의 김치 먹는 법잘 봐! 꼭다리 식당 갔는데 꼭다리 없다 또못 냅니다 이 꼭다리랑 같이 먹어봐 야왜 이렇게 맛있냐 <웃음> 스파이더맨, 노 no h Way Home. 이게 나와요. 내 아! 아! 네, 어렸을 적 봤던 그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오리지널 오리지널 스파이더맨의 진짜 매력적인 두 빌런들이 다시 나와요. 와 이게 이게 마블이다. 마블 맞고! 마블 박수 쳐! 어이! 그 DC! 마블 박수 쳐! 칠건 쳐! 어, 칠건 쳐! 어, 여러분들만의 스파이더맨이 있을 거예요 그 스파이더맨이 나오는 장면에 어, 추억도 느끼시고 향수도 느끼시고 우리 모두 코로나를 극복해서 다같이 영화관에서 보도록 합시다 네, 스파이더맨 보러 갔는데 만약에 나 안다 아 진짜 약속할게 약속할게 약속할게 아, 스파이더맨 딱 보러 갔는데 나를 알아봤다! 내가 그거 티켓 사준다. 딱 갔는데 나 봤다. 왜 자취하지 마. 왜 바로 와? 어, 마랑님, 돈 주세요. 그럼 바로 그래. 어, 그래, 여기 있다. 너기로 올라가. 아 어, 누군데? 피식. 피식. 이게 스파이더맨이야 이건 아이언맨이고 미식아빠 멋있지? 어? 어 멋있지? 멋있습니다 미친새끼 자꾸 아니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할거면 하지마 금딸 1일차 금딸 1일차 금딸 1일차 이렇게 왜 그러는 거야? 어? 아 건강한 건 맞지 건강한 거 아는데 하지마! 이럴 거면! 왜 스스로의 정신적인 그 데미지를 주는지 모르겠어 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갈 건데 여러분들 이뻐해 주세요 아니 빠면 어쩔 건데? 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걸 이렇게? 아니면 이 반대? 바깥쪽에 안쪽에 아니면 파이를좀높여서팔꿈치고 그냥 들어가나?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Love each other. I love you. Please love me. 여기까지입니다. 헤이! Hey! s h i n k a j f o r Horse King